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습니하세요습니하세요안녕요아니요 뭔가 네? 아쉽요니다긴장요 너무 많이. 요 안녕하세요. 안 파트인데 긴장하 너무 많이. 어 파트 한요 불러주실 수 있을까? 파요안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요안녕 네. 아, 오늘 요 오늘 요안녕요 어땠어요? 어, 어떤 무대가 어땠어요? 일단, 엑소 선배님의 럼미이잇을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긴장 많이 됐어요. 한 만큼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노력한 만큼은 못하지는 않았던 거요 노력한 만큼 못하지는 않았다? 네. 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네, 아쉬운 부분은 그냥 즐기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 정희씨는 네. 오늘 어땠어요? 찍어줄게요. 어. <웃음> 오늘 저는 네, 박수 선배님의 영리아이 커버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되게 큰 무대를 하다 보니까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맞아요 뿐만이 아니라 기력을 쳤는데요 기력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기력은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인력 형은 어땠어요? 저요? 아 무대가 이런 것이다 깨달은 기분이 좋습니다아 진짜요? 응? 또 우리가 아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요어 지금의 기분 지금의 기분 무대하고 난후 일단 무대를 하고 나면 은 알죠 한번 개운한 거 그리고 제가 너무 무대를 재밌게 했어요 잘한 거 같아요? 어... 왜 망설이시죠? 잘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리허설을 올라가기 전인데 긴장이 되지 않아요 어? 너무 기대돼. 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 사랑하러 가기 전인데 굉장히 엑소 선배님의 러미 라잇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하나 잘해야 더. 잘해야 될 텐데. 언젠간 꼭이 무대를 아버지? 저희만의 것으로 아무튼 다 달라. <웃음> 이 무대를 저희만의 콘서트로, 콘서트로. 만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미어설이지만 저희는 다 갇혀있고 열심히 멋있게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실전처럼. 바이. 케빈뭐 먹어? 아, 다이어트 중이야? 배고파서? 리허설을 마치고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고척돔은 처음 사보는데 무대가 저희 연습실보다 훨씬 커가지고 동선이 지금 많이 잘안 맞았어요 그래서 동선 다시 맞춰보고 이따 무대 잘할수 있도록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방금 런비이와의 체크보드랑 데뷔 끝냈는데 공이 너무 많아서 재밌게한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간에서 저희가 솔로 콘서트 할수 있을 때까지 이팅하겠습니다중요데요클스 yeah. yeah, 아, A, B 스스스스아 여기 오른쪽 정이 이름으로 나용서장 끼다. 뛰지만 친구들. Let's go, let's go. 와나이스 잠깐만 잠 한국에서 제일 큰 데서 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더 긴장돼요. 긴장이 되지 않아. 빵. 네 제가. 평소에 옛날에도 자주 말했었는데 지나가시면 돼요. 고척돔이 콘서트장이 진짜 꼭 한번 서보고 싶었던 무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여기서 공연을 해서 너무 진나가시면 돼요. 사실 저도 고척돔이 야구장이기도 하고 또지나가시면 네, 돼요. 일단 이 고척돔이라는 공연장이 야구 경기장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오래 전부터 이 공연장에서 꼭 한번 공연을 해보고 싶다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무대를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이부적툼에서 더보이즈 단독 콘서트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달릴 테니까 그때까지 많이 응원해주셔야겠죠? 감사합니다. 어유, 적데요 아, 적군. 제가 지금 아, 공연하고 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그래서 예, 저희가 뭐, 아, 너무 공연을 아, 너무 재밌게. 저희가 엑소도 맨의럼미라이스를또 커버를 했는데 너무 야. 재밌게 잘했던 것 같고. 모르게또 막. 아, 아, 너무 한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소감. 아, 이게 진짜 큰 무대여서 보니까 몸이 힘이 안 들어가지고 분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안 힘들었어요? 저는 무대가 크면 클수록 네. 이 공간의 에너지를 받아서 많이 힘들어요. 저도 근데 팬분들의 한분소리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아 이게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연습실에서 연습했던 거랑 무대에서 연습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느낀 게아 진짜 무대를 좀 많이 서봐야겠다 되 일로 와봐요 일로 와보세요. 네, 오늘, 어, 오늘 어땠어? 오늘 어땠어? 오늘... 오늘... 단늘 오늘... 오늘... 장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고오사 오늘... 오늘... 오늘... 오 노래 불렀거든요. 오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네. 네. 바로 밑에 늘이치 오늘... 혼자다. 근데 그건 진짜 좋았어요. 저희 콘서트로 이제 이 전자석을 채울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스. 아니 근데 더보이즈 슈스는 이거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진짜 여기 저희 단독 콘서트 하면 진짜 느낌이 어진지 상상이 크니까 그냥 이 상상? 뿅? 림딱 눈떠는데 쫓스트네하아 음악은 떠봐 하나, 하나 둘셋 안